주시고 어, 세월을 진상규면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동안 해오셨던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 뭐가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자리가 네. 마련했습니다. 어, 이제 가족분들 모, 그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예, 환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유일히 소개드리지 해 못하는데, 이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하실 때, 어,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와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전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 선생님들 앞에 지금 노란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 놔고 있어요. 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는 응원의 메시지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가 대신해서 또 정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볍게 계시는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영 부산 진윤영화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 7 5 3사가족적위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2학년 3반 예외아학과유경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2학년 니이 2학년 3반 조은경 오직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년 3학년 3학년 자, 어, 멀리 오셨는데 저희가 큰 마음으로 한대 한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큰 마음으로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제일 먼저 연습 음. 말씀을 혹시 우리 집행연대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Yeah. <웃음> <웃음> <웃음> 네, 어, 예전에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쭉그당과나 지금 <웃음> 고충이나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따로 막뭐 계속 질문을 나누거나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장실식도 네, 없이 <웃음> 네, 말도 <말로> 그대로 <웃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고 또 이어서 저도 말씀하시는 것에 질문이 을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살림유증실 코스 2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또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 지난 10월, 10,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첫 번째 살림유증실 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20박 2 1일 동안 총 27개 도시를 다니면서 시민분들을 만났는데요. 어,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새롭게 느끼고 배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어, 정말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의 절대적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세월호 참사는 지금 어, 거의 해결이 됐거나 또는 잘 해결되어 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왜 유발족들이 이 먼데까지 어 저렇게 큰 버스로 의어 초경화 교까지 생겨서 왔을까 막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저희들이 예, 어, 지금 그 진상규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 거의 또 모든 시민들이 그 반응이 바뀌는 거죠. 어, 좀그 어이 없어지는 분도 있고요. 어, 정말 잘 되고 있고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갖고 가족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일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나서는 굉장히 어이 없어지고 어떤 분은 화도 내시고 어떤 분은 짜증도 내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희한테 이제 가시면서는 미안, 미안하다고 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아, 이제뭐더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이 진실버스 대기로 해서 어, 각 지역에서 새롭게 다시 어, 한동안 좀 뜸했거나 또는 활동을 없었던 분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임을 다시 어, 모으고 또, 또는 만들고 어, 또 정기적인 어떤 모임이라든가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마치고 돌아와서 어, 첫 번째 진실버스에서는 저희가 서울 경기 이 수도권은 거의 다니지 않았거든요. 지역으로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 이 수도권에도 좀다 다녀야 되겠다 아, 또 그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집중적으로 목줄들 정도는 더 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하다 보니까 음, 또 여기저기서 요청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어, 12월 15일까지 총 22개 지역을 또 다니게 됐습니다 어, 그 미리 공유드린 내용도 있고 또 저희 버스위에도 그내용게다 써있고 붙어있는데 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한 가지입니다. 새로 참사하는 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어야 하는데 항상 이 성역이라는 곳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지금 내리니까 그딱 멈춰버린 그런 진상규명의 현재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은 이 성역을 깨거나 또는 넘어야만 온전한 진상규명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그 성역을 깨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군과 같은 그리고 이전 정부의 청와대와 같은 우리 모두가 성역으로 인정해버린 그곳에 숨겨져 있는 세월호 청사와 관련한 기록과 증거와 관련자들의 정보들을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것. 그래서 조사할 수 있게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꼭 해야만 세월호 청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요청과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청과 호소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이야기해 명령이죠.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어, 세월호 참사 성의 없는 진상 규명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시민들이 가족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줘야지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어, 그동안 여러 차례 거듭 거듭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꼭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 조치나 시도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창사 7주기 내년 4월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어, 이 시점에 어, 반드시 7주기까지는 진상금을 끝내야겠다 어, 그때까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 공소효가 걸려있긴 하지만 비단공소효 때문만은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약속을 정말 다 지킬 수 있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이후 정부, 다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로 지금 실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리고 어, 레인덕에 빠질 수도 있는 근데 굳이 레인덕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임기 마지막 기회에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 또는 정치적으로 논란을 펼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앞에서 청와대는 다 이런 물러넘기 말이 되고 단위 앞에서 나서서 선거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저희 경험상 선거가 있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는 항상 어, 숨겨졌습니다. 항상 표 계산 앞에서 세월호 참사는 항상 뒤로 밀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경우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세월호 참사 성역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그 책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지금 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 본인들의 권한들을 사용하는 일들을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뭐 국회나 또는 사참위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이쪽에 요구하는 것들은 아, 이렇게 정부가 정부 내에 있는 세월탐사 관련 기록들이 공개되었을 경우 그것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어,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기록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조사를 할수 있는 어, 공적인 기구 그 공적인 기구의 권한 역량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준비해야만 그래야만 7주일까지 진상 분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사찰위에 관련된 노거을 함께 어, 하고 있다는 점을 어, 추가로 말씀했겠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야, 으으로 진상 이용을받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실행 방법을 음, 임기 내에 또 임기 막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해야되리라고 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리니까 다들 아셨어요? 20박 23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고 계셨던 거 혹시 소식으로 들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혹시 다른, 가족분들, 계세요, 세월, 세월버스, 어, 같이 타시고 가신 분 계시면, 잠깐, 고, 그 스리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 그, 지식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스페위원장님께 질문을 또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버스에대해이되 음, <웃음> 어, 저희 진실버스는 세월호천사 어, 성형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어, 저희 세월호천사 진상규명을 외치고 가보지 않았습니다. 말씀 과제한 경우는 아까 수현장에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외적인 얘기를좀제 개별이긴 한데 어, 진실버스를 출발하면서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일정 요천을 드릴 때, 시민분들을 만나는 일정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지금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투쟁하고 계시는 그런 투쟁 사업장을 또 저희가 지역마다 공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계시는, 어, 우리가 오랫동안 연대하고 있었던 저런 가치 어, 강주에 가면 노아우가는 분들이 계시고, 제주에 가면 사상 이가족분들이 계시죠. 어,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각 지역에 있는 투쟁 현장에 가서 그들의 목소리, 투쟁하는 이유를 같이 듣고 그리고 또저의이야기도 같이 나누는 연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들 오랫동안 저희 2014년부터 저희한테 오셔서 힘주셔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가서 미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어, 미량에 갔을 때, 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량에 갔을 때, 할머님들은 정말 오랜만에 뵙었거든요. 그냥, 이 2014년대부터, 저희 세월정사 서질 때부터 미량 송전석 때문에 싸우고 계셨던 할머님들이 저희 이번 을 어, 때, 2014년대부터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간단한 어, 간보를 주시고, 간편하다은 편하다도 보내주시고, 뭐뭐 뭐 감식초, 된장, 뭐 어, 이런 것만 보내주셨어요 어머님들이 때때로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먹고 다니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의 한 3년간 어머님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그냥 거의 한 17일째, 16일째 된다가 미량을 방문을 했는데 지식버스 출발하고. 많이 지쳐있었죠. 우리 어머님들이어 그냥 손잡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애썼다 이러면서 안아주시는데 그냥 다그 순간에 어 모든 것이 있망을교차하고 정말 큰그 한마디의 큰 이유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각 지역 시민분들도 만났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연대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여태까지, 어, 만나왔던, 함께하고 있었던 그사적청사의 유가족들, 어, 분들도 그 지역에 계신 유가족분들 저희 진실버스 할 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같이 하루 종일 일정 같이 또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힘들도 굉장히 저한테, 저희한테는 큰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준비해주신, 어, 친민분들이더 많으셨지만, 더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렇게 저희랑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유아족으로서 같이 싸우고 힘들게 추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우리 진실버스를 같이 맞이해주시고, 같이 하루 일정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박 21일 동안 어, 정말 큰 무리 없이, 힘듦 없이, 어,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20박 21일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어, 정말, 네. 마음이 웅크럽네요. 미래양 할머님들 음하에 오신 적도 있고, 저희도 이 이렇게, 그게 꽤긴것같은 네. 시간이. 저희도 미래양 이제 한참 싸울 때는 같이 했다가 소원해지고, 이런 직접 또현장에 가서 학원님들 만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주나 다른 여자들 만나뵙 있고 뜨거운 연대마음을안으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더저서 말씀해주실 저분들 계시면 진심건대 얘기 하고 옆에 계신 어머님은 저희 사회 공방 공방장이시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사장님 나눔 봉사단테봉사한 네. 단장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방, 나눔 공방장님? 네, 네. 사장님 네. 공방, 사장님 나눔 봉산. 저희 공방은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눔 봉사하는 네. 저희 가족협의에서 네. 제 작년부터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쵸? 네, 네. 잠깐만요. 네, 단산하는게 있어서 네. 잠깐 들어보셔서. 네, 네. 네. 부모들이 계속 지금 7년 가까이 흘러다 보니까 음 많이 활동들을 많이 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가족 안에서 이제 봉사단을 계속해서 저희 어려웠을 때 저희 힘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7년 가까이, 6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에게, 베풀었던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대략 베풀고 싶어서 봉사단을 꾸리게 됐어요. 가시표위 차원으로.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해년마다, 이제 음, 연탄 봉사도 연말마다 다녔고 또 긴장도 같이 도봉그랑 같이 협력해서 어 긴, 긴장하고 또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세계에 하는 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뭐 먹고 자고 이런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긴장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주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또 나눔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취약계층들한테 또 요즘에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어려 집을 나와서 이렇게 생활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 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참 많더라고요 둘러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공사단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생명안전공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같이 이제 공사단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또, 어, 또, 그, 많은 서처럼 이렇게 선순환하고이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월를 진작으로 확실하게 되도록 힘을 보태는 어떤 끈들이 또지 됐으면 좋겠고,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 뭐, 뭐 그렇습니다. 어, 저사공방 얘기도 혹시 또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음, 잠깐만 소개 듣고, 활동 소개 듣고, 이제 집회기원들한테 다시 또 질문 주려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공방은 어, 엄마들이 처음 서울천사 듣고 나서 아이들이 있고, 갈 곳이 없어서 모여있던 공간에서 손으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 각자의 재네들이 발견돼서 지금은 많이 제품도 좋아지고 오늘이 만나서 소식을 좋아져서요 네. 작년에는 국제 핸드이드 페어에 참가했었고 또 한류 네, 공방으로서 지역사회, 안산에서 살아야 되니까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소통해참도록 공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세월호 참가로 슬픔도 크지만 어쨌든, 하나의 큰, 큰 마을 공동체, 이런 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라 느낌을 받습니다. 공동도 있고, 공사단도 있으시고, 또, 진심버스 타고 정복을 신뢰하시는 그런 팀도 계시고, 어,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여기 연계돼서 서로 협명하고 회의 정신을 는 것처럼, 이렇게 틀거리를 예, 잡아가지고 그게 아마도 그 생명력 있는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 세월호 진실버스 온다고 해서 은평 지역에서도 어, 여기 뒤에도 쭉깨러가지 써져 있는데요. 76개 단체가 예, 지역에서 지금까지 거리나 어떤 행사에 연대 서명보다 가장 많은 단위가 함께해 주셨어요. 76개 단체가 세월의 진상규명을 영원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버스 맞이 함께 마음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운동해서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여기 석식에 계신 선생님들또 뭐, 마을도동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여러 영역에서 현장에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런 간담회가또계개가 돼서, 어, 지역 안에서도 진상규명에 대한 좀 힘을 보을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들고요. 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책임 있게 어떤 실행가 력을 돼서 뭔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들을 촉구해야 되는지 어, 지금 청와대 앞에서도 뭐 대학연사하고 시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집행위원장들이 변화직입적으로 어, 이 정부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 근데 제가 그 속을 다 알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정확히 찍어서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는데 예, 적어도 오랫동안 계속 어, 뭐 만나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답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제가 좀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어, 그러니까 진상규명 하겠다는 말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청와대에서 말하는 진상규명과 우리가 얘기하는 진상규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성형 진상규명을 어, 얘기를 하고 있고, 황해원의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에, 그, 해경은 승객들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건데, 음, 또 하나는, 세월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급선회를 하고 급속히 침몰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음, 우선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궁금해하지 않고 있고요. 어, 음, 그 배경에는, 어, 그냥, 어, 다시는 일나지 말아야 하는 끔찍한 대형, 참사이긴 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아, 다시는 이런 일이든지 말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원인은, 어, 또는 그로로 참사의 실체는, 그냥 큰 교통사고, 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정부 내에도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 결국 아주 큰 교통사고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굳이 성형암진상규명이라고까지 붙여가면서, 그것도 뭐 정보기관 군까지만 파헤쳐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요구까지 어, 해야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속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음, 특히 이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 그 부분은 거의 해결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 분들이 정부 내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경을 처벌을 했죠. 그리고 이번 검찰 특수단에서 또 해경 11명을 추가 기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해진 것은 해경이 현장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304명이 희생되었다. 이것은 이제 사실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죠. 해경의 해, 해, 어, 대응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잘했으면 어, 그렇게 많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 여기까지가 끝. 어, 그걸로 정부가 책임이 있고 어, 정부가 잘못했다는것 우리 다 인정했으니까 끝.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상규명과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진상규명은보좀 결이 다르거나 방향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접촉을 해왔고 또 싸워오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저희가 그 6년, 7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조사의 과정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또 수사의 과정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어,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유로 어. 정말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저희은은하하주장장하하있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a m i e Jamie Jamie j a m i 아닌지를 i 명을 하고 어, 그 모든 조사로부터 나오는 결론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Jamie Jamie j a m i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납득을 할수 있지. 사전에 미리 교통사고라고 결론 지어놓고, 사전에 미리 세월놓는 기관이 고장나서, 선원들이 미숙해서, 또는 과적을 해서 일어난 거라고 사전에 조사도 없이 결론을 지어놓고, 그것 외의 주장이나 그것 외의 요구는 음모론이고, 무리한 주장이고, 감정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정말로 세월호 천사 같은 일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정면으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라 아주 초기부터 북종원에 대한 의혹은 제기되어 왔고요. 실제로 최근에 북종원 내에 우리 세월호 천사와 관련된 기록이 우리 모두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수없이, 정말 수십만 건에 달하는 그 기록들 내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국정원장, 박지영 국정원장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 국정원 내에 있는 모든 서울 탐사 관련된 기록을 제한 없이 모두 사차위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직접 만나서. 그리고 국정원 내에 있는 기록 어 기록들을 어,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록이 조사 대상이 될지 또 아니었지 판단하는 것도 이 사찰위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음, 실제로 그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원장이 이것은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렇 믿으셔도 된다, 약속 지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과정에서는 국정원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 모든 문서 기록들을 먼저 검열해 보고 무엇을 줄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거꾸로 약속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두달 가까이 그런 약속을 받는 건두달 가까이 되었지만 어, 그 일이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이이 이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주 분명한 문제점이 하나 드러나죠이정도의 문제점.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김대인 정부의 진상규명을 도와달라. 또는 국정원이나 뭐 해군이나 이제 말을 잘안 들으니 도와주질 않으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야잘좀 해봐라 나고정한테 중재 좀 해달라 도정을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 말씀 을 드렸습니다. 이 정부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국정원 그리고 해군. 처음에 해군은 그냥 참고인 정도로만 아주 초기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피의자적으로 승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세점에서 밝겨낸 CCTV 데이터라든가 또는 CCTV 수거 과정 문제라든가 이게 다 해군이라는 이거든요 결국 국정과 군을 포함한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있어서 피의자라는 것실입 조사 대상이라는 것실입니다 그러면 피의자로서 조사 대상자로서 그에 맞게 에, 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 도대체 어느 조사와 어느 조사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 피의자가 제출할 어, 증거를 먼저 권유를 해서 아 이건 줘도 되고 이건 줘도 주면 안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경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부터 이 정부가 분명히 본인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주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에 맞게 응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하차비가 와서 부탁하고 그쪽에서는 거절하고 또는 일부 찌끔찌끔 사정 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는 게딴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진실버스가 아, 그런 과정에 좀큰 힘이 될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형 없는 진상 규명이라는 게 뭔지, 그 성형없게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보 관계자들이 여전히 진짜로 어, 그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 중에서 들었는데, 진짜로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문제 인식에 에서 큰문제 t 생 a t s 요 제가 맞고 있 o 요 진상규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라고 m 지점은 n g to 관계 l k a b o 지 모르겠지만 사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들낱 I'm g o i n 그런 o talk about it. I'm g o 치열한 토론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전제 I'm 지않 i 까 g to talk a b o 그성경는 진상 규명으로 어쨌든 구조 관리된 것, 침몰 원인 이런 부분에서 군 당국이나 국정원 자료들이 상재하게 파헤쳐지고 사천기가 적금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말씀을 조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저희도 이제 국민청원 했는데 이걸 위한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기록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참위 권한을 연장하고 수사권까지도 어, 가질 수 있도록 법제적 필요하다 이런 초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뒤로주식은 저희가 들리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어, 아침부터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요 어, 근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예, 국회 상황 때문에 어, 거의 잠을 설쳐서 굉장히 흔숭이 안 좋은데요. 어, 신방 국민동이 청원 아마 은평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음, 꼭이은평의 박주민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 물론 그 당원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정말 자체 시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10만 국민, 동원, 10만 국민 동의 청원의 1차 목표는 어, 이두 가지 법안을 빨리 국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음,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발의를 다 했는데요. 어, 이두 가지가 지금 현재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 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역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 어, 금요일인가요? 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이게 이제 법안이 우선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무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그 내부에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해서 그 시, 어, 심사할 경우가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상임위 어, 정무위 상임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논의해서 본회의에 올릴 건지 뭐 수정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뭐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법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 이유가 뭔가를 이제 좀 확인을 했는데, 뭐 예상했던 이유입니다. 어, 국민의힘 반대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이유는, 어, 이게 너무 늦게 발의가 돼서, 어, 오늘은 다룰 수가 없어. 라는 게 공식적인 어, 이유였고, 실제 이유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는 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무위,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입니다. 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뤄주지 않으면 어, 그래서 정무위로 어, 올려주지 않으면 이 법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야, 최근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만 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자리까지 못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것도 시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히 이 법을 발의한 한 박주민 의원은, 어, 정말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안 하면, 어, 그러면 바로 본인은 삭발단식 농성이 들어가겠다, 국회 내에서. 라고 민주당 내에서 이미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내일 사이에 에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결국엔 또다시 6년 전,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새누리당. 지금은 국민의힘을 향한 싸움을 또 해야 되는가. 어, 굉장히 좀 저는 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하고 어,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바꿨고 국회도 아주 싹 바꿨고 정말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3년 반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에도 과연 앞으로 우리가 뭘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기분 빠지고 어, 도대체 그 10만 국민동의청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국회는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론은 아직도 그것도 논의조차 시작 못하고 있고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돌파 방법은 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어뭐 국민의힘 아시네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느꼈거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지어질 경우 본인들은 100%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거. 세월호 참사 이후 일곱 번의 선거에서 저쪽 사람들은 다 졌거든요. 특히 이번 총선과 또 지난번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어, 세월호 참 우리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을 하는 순간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50석이 날아갔다는 게 본인들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본인들이 분석한 결과가 그 막말 한마디가 50석을 날아가게 만들었다. 라는 게 스스로 분석한 평가입니다 음, 다시 한번 그것을 맛보게 해야죠 어, 결코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거든요 어, 분명히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전혀 뭐 겁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 마다할 일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진상규명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상규명에서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엔 다시 첫 번째 주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국회에서 이 일이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국회와의 싸움은 싸움대로 하되 그러나 결국엔 정부가 어, 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어, 좀그 생각을 좀 동시에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아, 아, 말씀, 그, 그, 국회 상황에 네, 너무 감각한 상황이라고 제 신경을 말씀해주신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음, 늘그 세로로 저희가 지고 있는 것들 사실 가끔 8까지 오는데 세월호 투쟁이 늘맨 앞에서 어, 변화를 만드는데 정말 저희가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어, 이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성없는 지금까지는 네, 더 넘기면 안 된다 이 있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 지난 참사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걸 넘어서는 한가로는일리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영원들을 다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기회의 결이 피아노스에서 기회의 결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 워낙에 김경영 선생님이 그, 우리가 희한해를 가지고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반복하지 않아도을것 같고, 그, 백히 객석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잠깐만 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성격없는 진상규명이 있어야 진실된 반성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철저한 진상 마련으로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격없는 진상규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한다 이렇게 느껴 주셨고요. 세월호 참사 칠주기를 앞두고 아직도 진상 규명이 이제 안된 상황 너무 죄송하고 덮쳐 주셔서 감사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 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문제 있는 우리 사회를 박수로 적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한다. 기분 잊지 마시고 성명 성명입니 성령 없는 진상규명에 함께하겠다. 민주노총조합원들 대표로 가족분들을 지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네, 큰 지지 응원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아, 성령 없는 진상규명 네답답합니다 저는 발색까지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 가만히 있지 않는 함께하는 것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지켜보고 행동으로 연대해서 진상규명 함께하겠습니다. 지치지 말아요 우리. 이렇게 응원을 시 주셨습니다. 이런, 이렇게 정말 한번한번다소중하게 네, 농사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네, 진상규명과 함께 하는데, 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도 된다, 이런 마음을 내어주셨으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행동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 오셔서, 어, 말씀 나눠주시고, 주행위원장님 여러 가지 재있는 상황에서 예, 또 직접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국회에 청원되어에서발리된 법이 어, 이번 국회 너네 어떻게 하는지 집을 똑똑히 뜨고 우리가 보고 있어 하는 그런 메시지도 줘야 될것 같고요. 국회에서 오. 올해 말까지 사실은 이게 통과가 돼야 저는 조금 진전이 될것 같은데 수참이 있는 계정이나 그 이후에 또 대통령을 비록 대통령을 비록 공개, 이번까지 좀진전돼야될것 같은데, 주변 기원장 말씀은 국회에서 법으로 이게, 국민의힘의 이, 제도 때문에 잘안 되면 대통령이 부가할수 있는 어떤 딸의 수단이 있다, 라고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는 것인지는 또 차차 얘기, 다른 자리에서 아는게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딸의 정부에 명령한다. 성런 시통이 없는 증상이면, 일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메시지를 전해주신 걸로 기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려면 될까요? 네, 네. 이 정도로, 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걸음 뭐 해주시고, 앞으로 진실버스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 경기적으로 쭉 보신대요. 기운 내시고, 엄평이들, 한 가까이지는 않지만, 너무 보내고 있다. 이런 네. 마음도 안 와서, 어, 분이 박수 한번 크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래로 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아노 숲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현수막도 있고, 노란인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장소에서, 부자의 경우가, 신인바람대가 이어질, 이어질, 다 가시지 마시고 그 장소까지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네. 어,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의 연대 의 뜻을 밝혀주신 은평의 79개 시민 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보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되었으며 당국의 방역 지침을 지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현장 참석은 못 하셨지만 유튜브로 마음을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월호 참사 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평 시민 자유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먼저 월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일동 묵념. 네, 바로 네, 이어서 시민 자유 발언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임 여명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떻게 하시죠?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여명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10월 6일 부터 시작된 4.16 진실버스 대장정을 오늘까지 이끌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시며 많은 분들을 만나 함께 연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길 바라봅니다. 어, 그리고 11월 21일부터죠. 다시 시작된 4.16 진실버스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년 6년하고 7개월이 지났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도 하고 지겹지도 않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그날을 잊으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고 한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하니까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날이니까요. 이상한 침몰의 이유, 어, 상식에 벗어난 구조 책임자들의 행동,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 등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명의 사정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 명의 사정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사,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사회적인 일이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 사정들이 사, 상호작용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그런 문제가 있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 어른이 된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함께 연대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월호 잠사 7조기까지 성형없는 진상규명, 이구호처럼 여러분, 아니 우리들의 염원이꼭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조혜 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저는 정의당 은평구 위원장 조혜 님입니다. 내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2014년 그날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게 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22개월의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고 그 아빠의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막막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 힘없는 소수정당의 정치인 것만으로도 아직 제자리걸음인 진상규명에 면목이 없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다잘될줄 알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닌 당이 압승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주기를 앞둔 지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만약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밝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게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앞장서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민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박주민 의원께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통령과 174명의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지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어코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인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유가족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유가족들을 위한 일인지 생각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세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우리 이병도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엉목해지고큰 충격이었던 걸 잊을 수 없고 음, 여전히 그런... 인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족분들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싸우셔야 되고, 예, 우선 너무나 송구하다 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권이 바뀌고 또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그럼 뭔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 불투명한 어떤 상황들 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고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모두의 우리 사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쉬운 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쩐 법안이 발의됐지만 또 국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끝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우리 시민 자유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자유발언을 또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어안 계시면 올해 오늘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을 좀 모시고 우리 가족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 2학년 9반 조은정 학생 어머니이신 박정화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6 참사 가족협의회 9반 대표 박정화입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9반 조은정의 엄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천사 7주, 7주기까지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사회적 천사 특조의 공백 없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조사 방안 발현을 촉구하는 촉구하기 위한 4.16 진실버스2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엄마 아빠들이 타고 또 다시 시민들을 만나러 두 번째 길을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가족들과 4.16 시민들의 동행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에는 별의된 34명 희생자들에게 진상규명 완수 보고를 하고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을 선포하기 위해 발걸음을 더 빨리, 더 크게 내딛을 것입니다. 4.16 진실버스2가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그리고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4.16 진실버스에 새긴 우리의 요구들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고 알려주십시오. 그 외침이 단단할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꼭 알고 싶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 왜 그날 세월호만 출연을 했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꼭 알아야겠다고 그래서 꼭 밝혀내려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 아이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지만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이 사회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단한 명의 생명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사회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것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내 아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으며 매일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문재인 정부, 국회, 또 사참인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시민자유발언해 주신 임영, 임여명 선생님, 조현님 선생님, 이병도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박정하 선생님까지 네분 모두 감사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 뒤쪽에 우리 고 김관용 잠수사님의 배우자이신 김혜연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쪽에 계신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기자 회연문 낭독을 할 차례인데요, 낭독하기 전에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함께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크게 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시면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함께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제가 먼저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외치면 바로 이어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7주기까지 성역,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어, 오늘 행사 또 준비하시면서 많이 고생해 주신 이선 선생님과 우리 사일6 가족협의회의 이학년 어, 9반 진윤희 학생의 어머님이신 김순길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기자회견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 세월호를 기억하는 은평 사람들이 모임 이서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력 없는 진상규명, 4.16 세월호 참사의 성력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4 1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와세월로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로 참사 관련 국가 권력기구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로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시 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 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혐의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쌓인 침몰 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 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조사기간과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특조위도 강제 해산시킨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방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없이 공개하고 조사와 수사의 피의자로서 성별이 응하도록 하는 것이 성역없는 인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30년간 공개한 박근혜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 참사 특도위가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전파적 이득, 이해득실에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 공개 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두 법안 입법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부 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협조에 협력하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모든 조치에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했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상규명의 책임자임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의 대상자로서 청와대, 국정원, 군등 정부 내에 숨겨져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기록과 증거를 제한 없이 제출하고 조사와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조력자인 척, 중재자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상규명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시민 동포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과 군 기록 공개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4.16 시민 동포들의 열망으로 태어난 사회적 참사 특조인은 공백 없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사 과제를 정리하고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반기 이유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4.16 세월호 침몰 원인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자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구명이 권력이라는 성역을 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회가 다시 2014년 4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 원인, 구조방기, 진실 은폐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그 범죄자들에게 응당한 사, 사법적 행적임을 행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채 재난참사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온몸으로 엮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 사회적 참사 특조인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고 결의한 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음평구 세월호를 기억하는 음평 사람들의 모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감사합니다. 네, 기자 해견문 낭독해주신 우리 이선 선생님과 김승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오늘 순서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하, 함께 외친 우리의 다짐처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10만 국민 동의 청원도 성공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를 통한 입법 또 입법을 통한 진상 규명의 뒷받침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믿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힘의 반대로 이 발의한 법안조차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어,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 어쩌면 또다시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것 매우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어, 정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또더 참고 또 이겨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 근데 국회의 입법과는 또 별개로 어, 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어, 진상규명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입법을 통해서라도 좀 강제해내기 위한 시도를 해온 것인데요 이제라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설령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와, 어, 어, 정부의 의지와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자체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또 진상규명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또 조사 대상자로서 피의자이기도 하다는 이 점을 아, 어,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좀 겸허한 모습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이 진상 규명을 임기 내에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아, 어, 그러한 진심을 실천으로 보여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좀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 갖고 함께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